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16가지 공약은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어, 어, 그럼 제목만 제가 말씀하세요? 예 제목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10대, 10대 공약은 제2의 박진해가 되어 우선 첫째로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정정당당하게 잘살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보험으로 G5 국가를 인기 중 도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내집 마련 및 미래 희망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산주의식, 공짜 문화를 근절하고 노동계획을 이루겠습니다. 여섯째, 탈원전 및 정치적 국가사업을 백제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국가사업은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물론 국민의힘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한인공대 등을 완전히 백제하겠습니다. 일곱째, 저비용 고효율의 장원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와대를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습니다. 여덟째, 국가안보태세를 재앙립하고, 남녀 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개뱅제를 시행하여 백령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익우선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특히 진중, 종북, 자파증권에 의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굴중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국 주대의 쿼드를 펜타로 객상하여 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종족주의에 함몰된 탱적민족주의를 청산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양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시안부 북핵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인민의 자유통일까지 저는 이를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검찰 사법 및 언론계획을 단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자유제한법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노인, 노인치우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관리부를 새로 설립할 것입니다. 열세 번째 교육혁신을 이루고 문화를 창단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가열청 강화하겠습니다. 열네번째 탄핵공작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탄핵공작입니다. 그다음에 사 사회로 선거 부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정치 방역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안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완전 해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섯 번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사항 있으시면, 뭐, 성,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선구자 방송인데요. 어, 지금, 어, 다음, 사기 대선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가장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기 탄핵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재동님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헌정이 중단되는 상태, 비정상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과연, 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 대선에 나와서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러 박근혜 대통령님의 문제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어, 이야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덕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어, 탄핵 공작에 대해서는 어, 대선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저 주장한 것인데요 뭐 물론 지난 7월 27일 출마 선언문에 14항에 명시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문제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기피하는 저 사안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시해서 모든 후보들 그다음에 당론으로까지 뭐, 탄핵의 강을 건너 자는등 해서 굉장히 이거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솔직히 여러분들 그 무슨 죄를 지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도저히 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위 그 우리가 법상식으로 이런 법이 있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런 법이 있나 이런 심정입니다. 완전히 그마녀 사냥 인민 재판식으로 순식간에 그런 게 대통령을 삼 개월도 안 돼가지고 국회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현재 헌법 재판소 그것도 저 재판관이 다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제 현재 재판까지 해서 거기서 파면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또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그야권에지주일 제. 어1위로 달리는 윤석열 후보는 또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그 수사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들 행동대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현재 4년 5개월 이상을 지금 5개 가두로 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는 이거 인간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수 애국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다. 겠 그리고 그걸 지지를 받는다. 이건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할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문순철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이곳에서 유감이라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할 수 있는가? 어, 죄 없는 대통령을 4년 5개월 이상 지금 옥에 갖춰 놓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직까지 사면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연설에서 8월 15일까지 꼭 사면해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크리스마스나 때아직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연말까지 사면 안하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큰 재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요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이후에 남은 잔여 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보궐선거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 지난번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남은 임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대통령은 똑같이 그거 적용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에서 복권시켜서 대통령직에 다시 그저 포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잔여 임기를 마치게 하고 그 다음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밀어붙이는 거는 도저히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 바로 복권시켜서 대통령직 잔여 임기를 저 하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를 제가 개성해서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게 지금 순리 아닙니까? 그 굉장히 그 네. 히쇼킹한 네. 쇼킹한그 발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뭐. 아, 그게,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주장을 안 하니까. 그게 순리다든가, 저 없이 물러난 대통령이. 아,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1년 4, 5개월만 하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4년 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파의 어, 그 후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네네 뭐 네네 대통령의 사면 문제, 복권 문제는 뭐 이렇게 뜨겁게, 낫지 않게 생각은 하는 거 같지만은 우리 제동님처럼 그렇게 대통령의 복권, 네 그러니까 복귀, 복귀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쇼킹한 건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생각을 리고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네, 게 상당한 네, 네, 네. 우리 국민들에게 네. 아스팔트 국민들에게 네. 굉장히 지금 와닿, 와닿는 그 부분이 아닌가?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질문들 하시죠. 자, 어, 봉주로 방송입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인념 그리고 네.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인연인데 우리 신문고님은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서 그래. 제가 첫 공약으로 네. 내세운 것이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 보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 정체성 보원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그 근대화 대통령의 명예회복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완전히 지금 그 종북 문재인 종북 자파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완전히 역사를 지우고 그다음에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지난번 파리로 광복절 기념식에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상에 단상에 대한민국이라고 원래 표시돼 있었답니다. 그 대한민국을 없애고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돼 있었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식에 나라를 되찾은 되찾은 날이고 또 파리로는 해방 광복직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을 치워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한민국 이걸 정체성을 다시 보게 시키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위에 박정희 건대하 대통령 이거 명예 회복을 시키기인데 그 상징적으로 저는요. 저 광화문 광장에 두 분의 동상을 감히 자파들이 번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단을 높이 쉬워서 동상을 쉬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반대하는 자파들은 물론 반대하겠지만은 저는 기억하고 그 쉬우고 설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쉬험으로서 젊은, 그, 저, 우리 젊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교육 소재로 담을게요. 왜 동상을 쉬울것이며 그걸 충분히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국민들이 다시 깨어나서, 아,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현재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걸 확연히 느끼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대한민국 재건, 재건은, 재건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분, 그두 분을 그 위협을 저런 식으로 뭉개고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지우는 이런 행태는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저, 바로 잡아야 돼요. 신정부에서는. 예. 그두 분의 정신으로 네.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저는 저 확실한 보고에 있다니까요 음. 제가 대통령이 된 임기 중에 g 5 국가를 제가 도약시킨 자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북한 자유통일을 시킨다니까요 제가 아마 초대 통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통일대한민국 대통령 자신 있습니다 예. 네, 영광석인데요 예. 음, 어... 그런 모든 뜻이 애국자들이 바라는 그런 아주 방향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아 지금 현재 선거가 선거가 예. 다음에 선거를 한다면 이 체제로 가면은 뭐그 누구도 야당에서 누구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 염려가 안드시는지요그 다음에 어또 지금 어느 후보도 지금 제대로 부정선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임의적으로 아마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컴퓨터로 그냥 63, 63대 36이라는 그런 비율로 전부 다, 다 이기고 있는 이런 차제에 어 이걸 어떻게 두고 그, 뭐, 당선이 된다거나 뭐, 일단 돼야 되는데, 그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지금 부정선거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올인하거나 뭐, 누구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미약한 실정입니다. 언론들은 내면하고, 막, 똑같이 그냥 그렇게 부정을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가면 내년도 뭐, 불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부정선거 어, 의혹에 대한 것도 출마선언문에 제가 제일 먼저 제시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은 그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아니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가 있으면 자기는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부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웃음> 우리 옛날 시골에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의 속성이 너무 그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예? 그 대통령 그 선거에 드루킹 여론조작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울산 어 지방선거에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30년 친구 뭐꼭 당선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 한마디에 어 청와대 8개 조직이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해서 했는데 그게 다 유죄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사일로 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사1 5선거들 부정 없이 치렀겠느냐 하는 게 근본적인 그게 그게 이제 개인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개인성이 높다 이러는데, 또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뭐배촌이 투표가 두고 투표가 붙고 있는데, 저는 그거자세하게그 증거를 제가 분석하고, 어, 그런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 얘가. 그래서 제가 제시한 그거는 부정선거 의혹. 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걸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규명해서 부정선거가 아니면 아닌 걸로 깨끗이 종기를 짓는 것이고 부정선거 뭐 이거 관련돼서 뭐 전부 다 그걸 다 뒤집어야죠. 예. 그, 결과에 따라 사겠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대부분에서 이제 이 선거 부정은 직접 그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180일 이내에 가능한 그 검증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가능한 그걸 지키면 좋은데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뭐또 사진이 있겠지만은. 사진도 없습니다. 그냥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부정성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하다 보니까 대선 후보 누구도 이걸 갖다가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공약에다가 이걸 이제 아 제시를 해버린 거야 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억울을 가지고 있는데 규명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국론이, 국론이 끊임없이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거 부정선거가 개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금 저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도 불식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그 부담없이 그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하니까 이 대한민국 그 이거 저, 저 정상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서 대통령이 되실 꿈이 있으시다면 은 예. 어 부정선거 밝히는데부터 한번 나와서 어 투쟁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아 제가 투쟁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연설도 강남역에서 그 부정 선거 이거 좀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연설하다가 또뭐 제지도 받고 그랬어요. 예, 뭐그 경찰들이 뭐 계속 주의 주고 그러던 그러던데 하여튼 그거하고 또 이게 청계저 광장에서도 또 연설하면서 또 이거 부정선거 이게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등등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뭐 어, 주장을 펼는데 이 정권이요, 많이 마이동풍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보다 더 나쁜 거는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 제1야당이 당대표부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데, 이거 뭐. 그 밑에 뭐 당원들, 국회의원들 눈치 본다고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들까지. 아마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은요, 제 이거 출마선언문을 뭐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에서 내가 지금 기자회견으로 이거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약간 막 소개를 했습니다. 보셨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를, 제 느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를. 아, 저, 신동, 뭐, 제독 저 사람, 저 말이야, 국민의힘 갱선이 들어와 또 주장할 텐데, 토론회는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 좀 제발 좀갱선에 참가 안 하면 조,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아니, 제가 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에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혹시 국민의힘당에서, 어, 여입을 해서 우리 다운로 들어와, 그러면은, 뭐 들어갈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있는 거요 아니, 제가 국민의힘 저 당원이에요, 권리당원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저 저 대선 선언할 때그 각종 뉴스에도 국민의힘 어 국민의힘 소속 뭐심동부 제독 대선 출마선뭐 이렇게 유가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웃음> 국민의힘의 갱선에 참가해서 저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브리진일 아시죠? 당대표부터가 완전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양심이 있으면 바로 물러나야 돼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내가 당대표 먹을 거야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지난 3월 6일 날동상이 그, 그냥 다푸져뿌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나야지 이거 다 나왔 잖아요 토론에두 번이면 윤석열 윤은 낭만다 또 뭐라고 했죠? 저거 곧 정리되는 거다 은일용 그 전제주지사하고 또 통화하는 게이 녹취록 공개도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되면 공정 경선은 물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이 윤석열 후보부터 많은 후보들이 공정과 상식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공정과 상식 소위 시대정신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부터가 그리고 이 정당에 제가 저경선에 참여해 봐야 완전히 그 짜고 치는 고스톱에 <웃음> 예? 소위 사기경선에 제가 완전히 노려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원점에서 이걸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 국민의힘 당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뭐, 글로, 어, 들어가서 어떻게 한라는 어떤 미련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국민의힘 당은 지금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올인해서 입다 쳐다, 아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들만 모여가지고 결국은 저 정부 여당하고 짝짝구이돼가지고 지금 한마디도 말씀 못하고 이준석이라는 자는 그 어,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없고 대대결 대항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유재인하고 싸우지 않겠다. 예, 예 예. 그런 게 야당 대표라는데 그 지금 오늘 난리 났잖아요. 또뭐 무슨 저 원희룡하고 뭐 통합 문제에서. 윤석열이 그냥 이제 곧 없어진다 하고뭐 이래서 네, 네, 그게 네. 녹취로 까고 하는데 결국은 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 여당에서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화치 저린 그당 그런데 저뭐 국가관도 없고 뭐저 전통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지는 그런 당에서. 빨리, 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어, 대통령 무소속으로 출마 아,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체제 하에 국민의힘이 어떤 얘기까지 지금 제한테 들리냐면요. 문재인 <웃음> 정권은 종북자파정권이라고 우리가 뭐, 통치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제2의 종북자파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요. 오죽 그렇게 해석 분자 같은 저 저신함이 그렇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탄핵에 대한 원제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힘 62명이라는 무려 그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그 탄핵 광풍 속에 제가 그 사건에 직접 연루된 그 당사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나체 그림이 자기들 사무공간인 그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5간이나전시돼 있었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특히 군, 그 당시, 저, 저, 박근혜 대통령이 몸담았던 정당 소속,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그 현장에 가서 이 그림 떼야 된다. 항의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자, 누더. 자, 집을 떼가지고그 우연히 저, 저, 다른 일로 갔다가 우연히 보고, 때까지 어? 던져가지고 제가 저 3년 반 동안 그 재판 받는다고 말이죠 민행사 재판 받는다고 제가 쌩 고생을 했는데 돈도 많이 물어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샹고싱.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다, 다, 당,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빨간붙기가지고그 자기들 사무 공간에 걸려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걸러먹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탄핵 찬성한 사람이 6 2명이 되고 그 당에서 이 탄핵 문제를 예? 이거 다시 한번 어, 공작에 대해서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겁한 거예요 지금.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비겁하니하 예. 그런데 그걸 불이를 못 참고 예, 예. 그냥 그냥 패대기쳐 버렸죠. 저한테 떼어도 던지 버렸죠. 이런 <웃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무분리 그 아주 결기가 차고 그 용기가 대단하시고요. 그런 용기라면은 국정 운영의 전반에 그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아 저는 다시 그 그림 봐도요 재판 받으면서 뭐 행사 민사 뭐 돈도 많이 그 제가 물어줬는데 다시 해도 그 집을 던져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아, 그게, 그런 거 보고 지나치면 그거, 싸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제, 정신이 똑바로 해서 밖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 저 같은 사람은, 그날 국회에 무슨 행사 초청받아가가지고, 또 제가 아는 국회의원도 또한번 만나보고, 약속 두 그대로 제가 갔다가, 나 그림이 저, 당산동 쪽에서 출입구가 두 개인데, 그당시는 국회의원 외에는 전부 당산동 쪽 출입구에서 출입증 교부받아가 들어가요. 나는 그 그림 그 있는지 몰랐는데 딱 들어가니까 바로 1층 로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나칠 수 있어요 얼마나 뉴스에 나오고 논란이 많았던 그림인데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내가 가봤는데 차만 눈뜨고 못 봅니다 그 그림 이야 그래서 그 어떻게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국회의원 항의 맞마디안한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자기 국민을 대변할 그, 자기 그,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그, 도 대통령 출마까지 한 사람이 있네. 예. 이야 정말 참 나라. 예예 아, 예. 예, 예, 예. 예 국민,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 국민 개봉 운동 본부입니다. 네. 예. 여기 지금 공약 보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다.고 지금.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지금 성모병원에서 퇴원해가고40아 오늘 퇴원하셨군요 예예 예. 그리고 저기 그걸 저가저 네. 다시 구치소로 수감할 게 아니고 바로 석방해야지 네. 그리고 지금 네. 우리 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사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거기 미국 미군, 미군이 빠지자 말자 저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돼가지고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사형당하는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조금 전에 올렸어요. 미 대사관 앞에도 뭐저 좌파들 미군 철수, 한미 훈련 저것 축소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미군이 저기 철군을 하면 저희들은 생각할 때 지금 페이크 가문대가 가짜 정부. 지금 가짜 정부 문이 간첩이니까 카불보다도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지금 저는 지금 공산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정부 상태니까 이 미군이 만약에 철군하게 되면은 네, 네. 네, 어떤 생각을 가지실런지 하고 그라고두 번째 에, 아, 저기. 통일대통령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1989년 서독이 통일을 할 때에 1990년 통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네네. 10년 전부터 독일 사람들은 급여에서 한 500달러씩 통일자금으로 비축했습니다비축하고 1990년부터 지금 30년 됐는데 아직까지 급여되고 있습니다 30년 급여공제가 통일자금 준비했는 거 하고 40년째 지금 급에서5 0 0불 그러니까 한9 음, 0만씩 되고 있어요. 네. 있고 그리고 저기 음,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환율 경제수지 차이는 1대3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외형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남한의 지 d 비 차이가 1대43입니다. 네. 더 멀어졌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자금 비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지금 통일 자금 비축되어 있는 거는 뭐 기존 정부에, 정부에서 북한에 송금한 그런, 그런 걸로 해서 다 탕진했다고 보고 그 통일 자금 조달 나중에 조선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저 해군이시니까 해외 많이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공정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공정이 어디서 많이 쓰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하는 단어는 지금 상해 가면은 홍콩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있는 노신 중국 발음으로 루신이 있습니다 루신. 루신 기념관에 가면은 이 공정하고 우리 정부가 쓰는 공정이라 하는 용어 외에 단어가 12개를 거기 적어 놨어요 공정은 중공, 중국 공산당이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편화 돼가지고 공정을 쓰는데 우리는 정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그리고 예, 이 공정하는 단어 이제 그래서 이 단어 쓰면은 거의 저기 좌빨 중국 물먹은 사람들이에요. 나 예. 중국 물먹은 사람들. 네네네. 네. 예.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예. 예, 중국 물먹은사람이고 음. 그래서 우리가 천멸 중공 좀 중공도 반대하는데 요 중국하고 외교 문제 지금 우리가 요저 합도병 때문에 영천에 합도병상 소년 합도병상을 하나 저기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 네. 우리 유튜브 단체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 중국 아야고중국이 나겠습니다. 네.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방화문 체인데그 공원 부분에 소년 합도병상을 세우겠다 했는데 거기 공공부지라서 가능할줄 알았는데 그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대 음.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참전한 합도소년병상 나중에 그걸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군 출신이시니까 참고해군 출신이시니까 합도병 소년 합도병상을 지금 소녀상, 위안부상은 지금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상업적으로, 네. 상업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 그거하고 비교하지 상업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징적으로 영천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세워주지않습다 내가 아니고, 삽질로, 사인이 땅을 기부해서 소년 학도병상이 거기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영천에, 예, 예, 네, 예, 영천에. 예. 그 자리에서 지금, 저기, 빨갱이, 미스터 룬, 아버지, 그 체포한 그 장소 근처입니다. 네, 네. 그 근처에 네, 근처에 네, 나중에 속도, 학, 음.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소년 학도병상 네, 예. 거기 한번 거기에 대해 소경. 네, 네, 네, 네. 네. 어, 질문이 좀 많으신데, 무슨 네, 생각... 아프칸 사태는, 어, 제가, 저, 여기 좀 기재해견을 위해서 네. 이동하면서 그걸 봤어요. 어떤 분을 하고, 이제, 저, 오찬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근데 그저께는 어떤 그, 부르카차용하는 여성을 그냥 길거리에서 그 체행하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는데, 오늘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집단으로 그냥, 그냥 학살하더라고, 길에서. 아, 제가 뭐 지금 지금 생각해도 그냥 끔찍해요, 끔찍해, 요 끔찍해. 그래 서 제가 오면서 그 SNS 상에 그딱 올렸어요, 제가요. 근데 페이스북은 하고 트위터는 그게 안 올라가요. 그 영상이 예, 예. 자기들 그 규정에 너무 그좀 하니까 이제 그 내부 규정 때문에 안 올라가더라고. 나머지 뭐제뭐 뭐 카카오 스토리나든가 카카오톡 뭐 이런 방뭐 밴드 이런 데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제가 몇 군데인데 제가 질문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답하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이 창극에, 대해, 창극에 대해서 답하라 그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뭐냐면은 아프카는요 미국, 미국하고 미국 아프간 정부가요 평화협정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미군출 철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3개월 만에 무너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월남북 평화협정체계라고 2년 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종전선언하고 평화 이 평화협정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협정 딱 맺는 순간에요 대한민국의 미군 출수가 전제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이 끊임없이 그걸 주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협정체결하고 미군이 출소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아프간보다 더창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아프간 탈반은요 그렇게 정, 그 정해야 그정안돼 있어요. 탈바 무장부터 심지어는 군복도 제대로 없어 가지고 우리 한국군 복제례식그저 전투복 우리 한국군 맹자리고계급장 달린 그막 사진에 놓을 정도로 한마디 거지 같은 군대인데 그 거지 같은 군대에 무려 어3 0만에 미군의 첨단 장비로 무장된 아프간 정부군이 3개단대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북한하고 생각해보세요. 북한군이 물론 장비가 노화되고, 그다음에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제한을 받지만은 북한군은요. 정해야 돼 있는 군대는 틀림없어요. 에? 사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거기 이게 특수군 예를 들어 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대한민국 이제 군대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완전히 주적 을없앴지 않습니까 북한군과 북한 정, 정권이 대한민국 원래 주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국방부에 국방백서를 비수로 해서 장병 정신진력 기본 교범 등등의 주적을 완전히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과가 적이 없으니까 막 경계가 뚫리고 군대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 사흘 들이 생추행 사건 생기고 말이죠 국방부 장관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일곱 분이나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군대가 북한군이 저렇게 정의된 군대에 당할 수 있겠느냐 미군이 없이 저는 굉장히 거기더해집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야협정 을 체결하는 순간에 우리도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어코 막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자금 문제는 동서독 통일식으로 저는 그 모델을 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저, 독일 통일되자 말자, 당시 대령 때, 그 서독에 출장 한 적이 있어요. 국방부장 특명으로. 그리고, 그, 유럽, 그, 독일, 어, 프랑스, 영국, 이태리. 거기, 그, 국방태세를 어떻게 증배했는지, 동서독그 후에, 동국군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좀, 그걸 현지에서 조사해서 그때 제가 국방부 21세기 국방태시의 발전위원회라고요. 21세기 통일 대비 국방태시 발전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있을 때 장관님이 특별히 그 지시를 해가지고 출장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독일에서 물어봤다니까요. 독일 국방부에서 독일 통일해 보니까 동독군이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특히 군사 통합을 얻떻게 쌍그이다없었대요동독군이한 2천여 명 남기 독군은 동독군을 다 전역 시켰답니다. 전혀 쓸모가 없죠. 장비도 다 폐기시키고. 그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쓸게 없더라요. 쓸게해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게그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했을 텐데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다.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것 2천 명이 뭐냐 니까 그러니까 동서독 국경에 지뢰를 그부술한 동독군이 지뢰를 제거하는데 부술한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지뢰 제거할 때까지만 활용을 했대요. 그리고 지뢰 제거 제거하고 그것마저도 다 전역시켜버렸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일단 북한군은 그런 모델라면 요 북한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지는 거예요. 지금. 예. 없애지고 완전히 군사 통합부터 다치로하는데 비용 문제는 저는 자신 있어요. 북한 지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 저 취업난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지금 어? 부동산 집값 뭐 이런 거 무지무지 무지 어렵잖아요. 통일되면서 국군의 백령난부터저 취업난, 부동산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저는 하, 하. 그다음에 북한 전역을 그 지하자원부터 우리, 우리가 가지 못한 세계 메디를 달리는 그 지하자원 이런 거 개발을 해서. 전부 다그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니까요. 통일부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 어, 개발을 통해서 거기서 창출한 이익으로 간당을 충분히 할수 있다. 나는 이 확실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통일부용을 겁내 가지고 자유통일을 미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추진할 수 있는 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 외교 문제는요. 이게 중국이 어 지난 제가 한세달 전에 춘천에 가서 차이나타운 건설 그때 이슈가 돼 가지고 제가 연설한 적이 있어요. 그 차이나타운부터 근데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막 나중에 중국 사람들 집에 세대로 살아야 될 처지가 온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중국 이민법 뭐 그냥 뭐 조금 하면 뭐 그냥 학위 가지면은 뭐저 우리 저 국적 그저 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 대한민국 그 시민권 그 주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 에 이게 아니 어지러울 정도로 지금 그 중국에 이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말자 중국 정부에서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강경아 외교부장관한테 삼불 약속이라고 해버려서 어 싸워도 지금 중국 국에서 반대가 싸워도 초가 배치하지 않겠다. 아 중국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우리가 가, 가, 가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한미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소위삼불약속을한게 아니 그완전 그 축구를 내준 행위거든 그렇게 굴종적으로 중국 문치를 보고 해재가지온 거예요 제가요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 저거 제한테는꼼짝못 말아요 제가 저 북한 저 자유통일 딱 하면서 당연히 중국이 개입할 거 아니니까 100% 개입합니다, 현재는. 6.25 전쟁식으로. 안목강에 중국 군합발 한 발만 들어오면 베이징을 날려버리겠다, 날려버리겠 딱!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베이징을, 우리가, 우리 지금 그 무장을 가지고요. 바로 현재에서 전방 전개할 필요도 없어요. 베이징을 초토화시켜 릴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에요 그렇게 나가면 저 절대 저암도강 넘어 개입 못합니다. 예. 그렇게 물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야죠. 근데그 정도 강단이 없이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요 눈치보고 저는 자신 있다니까요 그리고 북한 통일은요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시킬 자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흔히 통일하면 북한에뭐 정밀 타격을 하느니 군사적으로, 소위 무력 투사, 파워 프로젝션 이야기 만올리잖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에요. 그거는 옛날 개념이에요. 예. 제일은, 소위, 그, 그, 저, 파워 프로젝션이 아니고, 트루스 프로젝션. 그게 사실 투사. 피한 방울 안 해요. 북한, 그, 예를 들면은, 평양상공에 있지 않습니까? 삐라. 대북 전단금지부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정권에서. 풍선 못 날리게. b 에라를 평양상공에 눈처럼 내리 뿌리면요, 북한 정권 그날 무너져버려요. 왜?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있어요. 그 우리가 소위 군사용으로요, 전략적 중심이라고 합니다. Strategic Center of Gravity. 전략적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이 사라지면 북한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뭔줄 아십니까?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입니다 김정은 그 가짜리더십이 뭐 소, 솔방울로 뭐 수류탄을 만드는지 이렇게 신경가 해놨지 않습니까 주민들다 속인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속았다 저 뚱뚱이한테 우리가 속았다 어, 북한 주민들이 다 인식하는 순간 완전 리더십 와야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매일 이거, 글도 많이 쓰고 방송에도 많이 했는데 북한 핵폐기 3개월 내에 핵폐기 해라 어 핵폐기 해라 아니, 뭐다 이걸 반출해라 안 하면은 당신 리더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와이 시키겠다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지 리더십이 무너져가 지가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끝나는데 핵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저가 대일 맹군이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인데 핵을 가짐으로 해서 네이 체제가 더 무너진다 북한 주민이 각성식 돼가지고 북한 주민이 정화의지가 발로돼가지고 다 무너진다 이거야 없앨 수밖에 없다니까요 방법 간단해요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최단기간의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규모 전투도 없이 승전한 게 핵심적인 게 똑같아요 이라크전을 할때 제가 이라크전 분석을 해서 합참 그때 정보작전과장할때한 적이 있어요 합참을 딱제놓린 거예요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최단기간에 별로 대량 살상과 파괴를 없이 이겼던 비결은 딱한 가지다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부터 그냥 공략했다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은 특이하게 북한하고 똑같아요 후세인 최고 리더십인 거예요 그 후세인 최고 리더십부터 마비 작전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라크 장군들부터 이라크 절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저항 의제가 거의 말살되 버렸어요. 그래서 저항을 안 했어요 거의.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언론에서 우리나라 저 언론들 저순 엉터리들 말이죠. 엉터리 패널들 막 해설하는데 한 명도 그거를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저는 그, 그때 합장 정복적 정관에서 보 많은 분들이 아,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기회를 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질문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학도병상은 아, 네. 당연히 그, 그분들을 아, 네. 거그세야 돼요 그러면 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저 예, 핵이 피라를 뿌리고 심리전으로 해가지고 물어뜨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건 심리전 플러스 네. 그 다음에 그정보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전 전자전 공보 작전 그 민사 작전 그 민군 작전 네, 뭐 이런 게그 사이버전 네. 그 소위 컴퓨터 네트워크 이렇 여러 가지가 결합이면되겠 우리가 지금 만약 심리적으로 띠란을 부린다 하면 그게 제일 싫어하는 김여정이가 뭐말 한마디에 그 대북전담을 <웃음> 만들었잖아요 그것만큼 역으로 그 생각하면 그런 게 효과가 있다는 네, 얘기 그런 상황인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북한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핵한번 떨어뜨린다 서울시내으로 막좀나간한번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고런 대책아 그거는요 아, 그다음에 또한는건또 수사파들이 네.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창론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사파 측결을 먼저 어떤 식으로 하지 않으면 주사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뭐 그런 문제에 대해가 가 아, 예, 예. 예. 조금만 질문하시네. 주사파 측결은 제가 지금 한달 내에 끝낼 버려요 네. 네. 자신 있어요. 한달 내에 끝낼 자신 있는데, 근데 더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은 주사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북한 정권이잖아요. 북한 증근 청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사법은 그냥 자연 자연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법을 더 선호하는 거죠. 대통령 주사 주사 한 번이면 끝나네요. 북한 사 북한에 주사 한, 한 번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예요. 주사법은 끝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살판 나는 겁니다. 살판 나는 거요 완전 살판 난다니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개념을 가진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 저는 제일 유리합니다. 초대 이 분야 작전에 합참 초대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소위 정보작전과장을한 사람이에요 그 과를 제가 창설했습니다 아, 아무도 한국군에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제가 저 근위해가지고 과를 창설해서 초대 과장을 하면서 그런 모든 작전계획 작전개념 전략개념 다 제가 그, 저,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그런 개념은 전역 군인들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전 거의 몰랐고. 대한민국은 뭐군 출신이 지금 다시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네. 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주일 tv 노가아게서 이런 작전, 이런 네. 개념이 있습니까? 네. 후보들 중에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일단 그 질문 좀 하나 받고. 아예 예. 아 <웃음> 이거 어렵습니다. 자 주일 tv입니다. 예. 네. 아저세 가지만 질문을. 드예예 예, 예, 예. 첫 번째로. 어, 대통령이 되시면 예. 방금 전에 영호TV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예예. 하셨는데 예. 현,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빨갱이를 어느정도 정리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문정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잠, 이 우리 사회 곳곳에 암재돼 있던 그 빨갱이들이 다 어느정도는 그리고 드러난 상황이라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만일 이제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요. 음. 이 지금 얘네들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복 난동, 문재인 대통령 때는 촛불 난동. 예. 이게 마시들 려가지고또몇 예. 개월 내에 예. 또 촛불 난동을 일으키고 예. 있거든요. 예예. 거기에 대한 예. 뭐 방안이 있으신지 또한 가지는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지누르고 있는 이 사기 방역에 대한 사기 방역. 여기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아예 예. 좋은 질문 하시네. 빨갱이 측글은 간단합니다. 제가 MB정부 때 광호병 난동이 있었잖아요. 제가 마침 그가 전역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딱한 페이지를 대통령 앞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모 수석 비서관을 만나서 그사그 그 사무실에서 이뭐한 장짜리 에포지니까 주세요. 일곱 일곱 번 이거 어게 하라는 거야? 대통령한테 알아서 좀 보고해 줘라. 그러니까 어 그래? 아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뭐보고하안하는내 생각을 담은 보고서니까. 근데 지금도 그 수석 비서관은요 그 보고서 얘기해요. 너무 보고서 잘 됐다는 게한 장짜리가 그 보고했대요 엠비 완전히 광호병 사태가 완전 바뀌, 바뀌어버렸어요. 뭐, 저 청와대 인왕산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무슨 노래인가 뭐, 그건, 아치, 노래를 아치. 부르고 뭐 대통령이 그런 나약하게 나왔잖아요. 그 보수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광호병 난동이 수습이 된 거예요. 저는 이미 그때 그 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제가 대통령 되면요. 그보다 더 나은 방법 많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호병 그그 그 다음 촛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니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게 시위가 일어날 거예요 제발 일어나라 그래요 제발 일어나라 다 불법입니다 불법 저는 불법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항에 자유민주적기본질서 확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게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법하면요. 필요하면 비상계엄 대를 뿌립니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그 그 촛불 그저 광복남동처럼 부추긴 결국은 그정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정당 해산, 국회 해산 시켜 뿌려요 저는. 그런데 네? 현재 저기 대통령 모양으로 국회 해산은 지금 불가한 거고? 아, 대통령 의제가 있는데 안될게 뭐가 있어요 비상계엄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불법은요 거기에 맞춰서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법대로 근데 나약하게 그 차백을 말이죠 무너뜨리고 그 경찰차가 박살이 나고 말이죠 다 불법이잖아요 그거 왜 용납하느냐 이거야 그거를 저지할 모든 수단을 국가가 더 많은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 그그 조용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간단해 안한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 그 다음 사기방역 이거는요 제가 치인과 동시에 여기 공략에 놓아 있잖아요 공략 1 5분항에정치방역종식치인과 <웃음> 동시에 치임하는 날 바로 집합금지 영업시한 제한 완전히 무제한 해제 물론 어 밀접 접촉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실내 마스크 쓰기 이런 거는 당연히 철저하게 또 과학적으로 어 차단해야죠 하지만 은 영업시한 제한은 집합금지 이거는요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방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 정치적으로 유용한 거예요 반대파들그 시차단용으로 써먹은 거야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왜 제가 용납합니까? 무전해제버 아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 살판 난다고 살판 날 거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아, 믿어도 됩니다. 그 코로나가 말입니다. 최초에 참고를 했을 때 예. 중국 사람들을 어, 차단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서 저, 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중국 사람은 문을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예. 어, 들어온 파기, 파기 모기를 눈다 열어놓고는 때리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행복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차지에 지금 보면 또, 이 중국 사람들은 뭐, 한간에 뭐, 학생 비자만 있어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동, 부동산을 엄청 많이 사고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그 <웃음>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치차, 체제를 어떻게 어, 중국하고 어떻게 관계를 완전히 뭐 어떻게 어떤 보완이 계십니까? 아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공약도 있다니까요. 아까 얘기하셨죠. 오바만 드리면 돼요. 뭐무 자꾸 묻지 말고 오바만 <웃음> 자, 그럼 차이나타운 건설, 그다음에 중국인의 난개발 부동산 부동산 투기 완전 근절하겠다 그다음 에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제도 백지하겠다. 또 정치적 악용을 차단하겠다. 그다음 굴중관계를 완전 청산하겠다. 다 했지 않습니까 저. 네. 저는 중국 뭉치안 본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중국 뭉쳐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중국이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더 높아요 우리한테 척을 지, 지면 질수로 우리도 물론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도 손해 봐요 그런데 젊아들이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그 짱깨들이 절대 그 뭐. 그리고 뭐그 우리 뒤에 한미동맹을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센 놈하고 붙어 있는데 제가 함부로 못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저 김정은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전략적 중심 이 뭡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 소위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광주 힘의 원천은 이거는요. 문재인 정권의 이 무식한 문재인 정권도 문재인 바이든 전함은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공동성명이 다섯 장이 그려져 있는데 마지막 장이 들어있어요. 데 이뭉청한 놈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웃음>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미동맹은 국력의 원천,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국력의 원천. source of national strength, 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전략적 중심이에요. 그러게 문제인지 그것도 인정한 거라니까? 그, 그, 그 의미도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국력의 원천, 한미동맹이다. 그 한미동맹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모두 그게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 앞으로 재판 날뿌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한, 한 가지만 딱 지금 어,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이 MOU를 체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MOU 하면 우리가 업무체결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거기에 보면 각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서라는 거는 각각 의뢰에서 을리 갑에게 끌려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저기 갑이 뭐냐면 중국공산당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같은데 지금 거기서 보면은 중국공산당이 노하기 전에는 이 업무체결이 이게 종식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한 방안이. 에이, 그, 그, MOU는요, Mutual of Understanding 이잖아요. Mutual of Understanding. 이해한다 yeah,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런 강제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 MOU, MOU가 있고, MOA가 있어요. 네. MOA는 Mutual of Agreement 라고. 이거는 서로 합의한 거예요. 합의서야. 이거는 파기를 상, 한곳 중에 둘이 가 합의해서 파기 해야 돼. 그런데, 언더스탠딩은 이건 전혀 관계성이 없어요. 우리가, 어, 못하겠다면 끝이에요. 이건. 아무런 거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죄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저, 거래할 때, 계약할 때, 전 단계로 MOU 보통 체결하거든요. 그는 아무런 거, 그게, 그게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많이 네. 많이 그게, 그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우리 어, 여기 그 여사님이 질문을 하실 부분 아예예 예, 예. 그 어, 우리 그, 어,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그님이 예, 국제적으로 여러 정상들과 이 예, 어떤 외교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 외교. 예, 문재인처럼 그뭐 영어를 잘 하실 수 있느냐? 뭐 그렇고. <웃음> 그분들. 아, 것 그래요. 문재인 님이 영어를 많이 훈련을 <웃음>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 아 저는 그 문제도... 국가 그 혜택을 많이 받아 가지고요. 예. 저 미국에서 군사역을 두번 두 했어요. 예. 그 1982년 대일 때 총각대죠. 그 미국 그 해군에 군사에교 가서 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또그 과정의 마지막에 또 한다는 그인스트락터과정이라해 가지고요. 교관 과정. 이거 남 가르치는 거. 이거는요. 사조 과정인데 미국 장교가 해군 대위가 사조 과정을 29주 만에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내조 평가해 가지고 은셋. 그게 불합격되면 다시 첫 주로 돌아가는 거야. 아, 그거를 사조짜리 과정을 21주 만에 21주군 거래. 졸업한 사람 그렇게 은깨가 교육을 하는데 저는 매우 우수하게 4주 만에 졸업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령 때는 그 미국 국방대학교 예, 그 와싱턴 DC에 있, 있거든요. 그 제일 요지에 의서 제일 경치 좋은데 왼쪽은 왼쪽 위에는 백악관 오른쪽은 미 의회가 있어요. 거리가 한 1km도 안 돼. 그때 에,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요. 조깅 코스가 미국방대예에요 대학관에서 아침 에 일어나는데 거기서 내셔널 워컬리저라고 있습니다 전쟁대학원 국가전쟁대학원 거기서 제가 유학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국가안보전략이라는 학위를 주는 데는 그밖에 없어요 그 국가안보전략 석사학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근데 영어는 그렇게 유창하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겨우 받았지만은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그런데 제가 국제무대에서요 그 외국 정상들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완전히 주물러 뿌릴게요 주물러 뿌릴게요 외국 정상들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야 꾸어다 난보리자루처럼 말이야 혼자 멀쩡하게 떨어져 있고 이따위 그건 안 합니다 A4는 안 갖고 다니실 거죠? A4 일치 없습니다 저는 A4 <웃음> A4 저의 비서관들이 그 서서 하는 연설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하는 연설 작성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대요 비서관이 F만 작성하는 놈들이, 아, 자,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생 안 시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현재까지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훈심을 부하들이 막 써주잖아요. 한 번도 부하들 시켜가지고 훈심을 쓴 적이 없어요. 모든 훈심은 제가 직접 썼고, 이번에 출마 선언문도 처음부터까지 제가 직접 작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도 다쓸수 있어요. 대할 아, 수 있고. 그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그 그런 처신을 보고 하, 우리 대통령 왜 저럴까 창피스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을 통해서 아 우리 대통령 최고다 말이야. 국민들이 어깨 푹 올라가고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힘이 나는데 반대가 되면 곤란하죠. 우리 박근혜님께서는 대통 5개 국어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님은 몇개 국어 정도? 저는 저. 이, 어, 우리나라 저, 그 한국어 포함해서 어, 네. 상계국, 상계국으로 어떤 거는 좀스투르고요 영어는 좀뭐 뭐, 뭐 중간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문재인 씨보다 훨씬 낫네요 문재 씨로 만개아 거기는 거기는 저하고 비교하면 제, 저에 대한 만개아 저하고 비교하면 제대 모욕입니다 모욕 아예예 예. 크게 네, 얘기했어 네,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좀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자연히 그 그걸 이렇게 이해가 되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음. 박근혜 대통령님 그 감옥에 보낸 거는 그 북한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아. 지금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죄도 없이 감옥에 가 계시거든요 음. 그분이 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분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서는 뭐20몇년30몇년 때려가지고 감옥에 보낸 거를 제가 가만히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는 이제서 문재인이는 잘못을 무능하고 잘못을 많이 해도 지금 두루킹인가 그걸로 해서 문재인이 잘못이 드러났잖아요 불법 선거로 해서 당선됐다는 거 불법 뭐그 댓글인가 그걸로 해서 그 김, 김경순과 네. 그 사람이 처벌받았으니까 네, 네, 네. 그게 드러나도 네. 민주노총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죄도 없는데 무명을 씌워가지고 뭐 최순실이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무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내는데 문제 있는 죄가 드러나도 나는 젊은이들이 뭐 집회를 좀 해서 그거를 밝히나 했는데 젊은이들이 무관심해요 관심도 없고 문제... 문...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보수 정권이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야지 좌파 정권이 서 지금 정권을 보수 우파가 정권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에 오늘 신문 보니까 는 콩가루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도 그렇고 최재형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제3의 어떤 인물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뭐제 동님의 그거를 이제, 이제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네네네. 네, 네. 거기는 나의 어떤 철도미한 철학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게 북한의 전략에 의해서 제도 짓지 않은 거를 두명 씌워서 안보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좌파 정권을 세운 게 이게 북한의 전력이라는 거.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런가? 아니, 죄가 드러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음. 브루킹, 김경수.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우리가, 제가. 음. 철저하게 보니까는 제가 대사관 앞에를 요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어? 한, 저 미군 철수하다고 그런, 큰, 이런 큰 팜프렛을 들고 그런 게한 수십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나이 든 사람이니까는 우리는 미군이 있는 거를 원하는데, 한미동맹을 철저히 해서 원하는데,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생각이 없이 미군을, 철수하라고 그러느냐. 제가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나이든 사람 입장에서. 그랬더니, 거기, 신경이, 저 경찰이 나보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지나가기 지나갔는데,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이 광화문 대로에 미군 철수하라는 그런 큰 팻말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그게 좌파 인사가 아닌가해서요.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또한 가지는요. 어, 또한 가지는 제가 얘기하는 큰 그거는 상대를 알아야지 상 상대를 알아야지 성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좌파가 이렇게. 파파 정권을 해서 북한이 이들 저기 뭐화우리 나라를 어? 공산화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를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는 예 그것이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알 아니, 뒤도 없는 사람은 감옥 보내고 진가인정하는 연설하고 그고 자자자자, 예, 제가 저저저저 맹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문제는요, 북한이 북한, 네. 북한 정권이에요. 네. 그게 만약에 만약에 그늘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 체제를 최우선적으로 청산하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북한 체제가 청산되면은 지금 국내에 모든 종국 좌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게 북, 북한의 그, 그 끊임없는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배나무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남조선, 핵맥 역량 강화예요. 그게 남조선을 즉하시키고 공산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조선, 핵맥 역량 안에 뭐가 있느냐 전부 그 종북 자파가다 들어있는 거예요. 빨갱이들. 네. 북한이 다그그그 그, 그, 육성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어, 북한의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당연히 남조선 횡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척결해야 될게 북한 정권을 통일까지 얘기한 박근혜 대통령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 서 탄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그다음에 뭐저그 국민의 힘까지 콩가루 지 말이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국민의 힘까지 <웃음> 내부에 그런 불순한. 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공간이. 그 다음에 뭐, 뭐, 주, 주뭐 한미군 철수시 당연한 거죠. 제일 우선한 게 남조선 횡명 역량 강화에 미군 철수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왜? 우리의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이니까. 그걸 와이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가 최우선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런 얘기 노는 거. 모든 게, 그리고 또 저걸 알아야 된다. 아니, 그게 문재인 정권에서 주적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 나쁜 짓 하는 거, 이거를 아예 경계도 안 해. 문제 없이 거안 가죠. 당연히 북한 정권에 그거를,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그 전부 다다 다 복원시켜야 돼요, 복원시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적 개념을 복원시킨다 이거야. 명확하게 북한 정권과 북한 을 주적 개념으로 다시 복원시켜서 그 출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겠다. 방법은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피한방울 흘리지 않는 방법을 쓰겠다. 소위 연성작전, 소프트킬 방법으로 북한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 종북 좌파, 주사파 세력의 그 기생하는 그 본거지를 제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게 얘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지금 없다니까? 다른 대선 후보들은. 주로 법을 잘 알아, 법. 판털 땡땡 두드리고, 니는 뭐 해서 몇년행 때리고, 기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네? 네. 어, 그, 어, 이 아니었나, 이래. 어, 대대형님의 그, 이 정경, 뭐, <웃음> 같은 이런 그 방송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네. 지금 많이 좀 흥분해 계신데. 아, 그래요? <웃음> 예, 뭐, 제2의 박정희, 뭐, 네. 또 이순신이 환생했다, 뭐, 이런 예. 뭐 격찬들을 하면서 지금 댓글을 쓰고 계시는. 아, 그렇습니까? 계시는 예. 대화, 예. 예, 예, 예. 요는 예, 무소 지금 국민의힘 당으로는 지금 가실 생각이 없는 것 같으신데, 예,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거의 예, 당선 불, 불가능한 상황이 될 상황 현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군소 정당들이 좀 있는데 야 야권 쪽으로 네네네. 그쪽에서 어떤 콜을 하거나. 어떤 것도 가시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같은 부분들이 혹시 또아 그러게 네. 말씀 잘하시네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독자출마라는 의미 속에는 네. 그 여러 가지 또 정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네. 근데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제하고 닮은 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국민혁명당 뭐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또뭐 있죠 등등 정당들이 주장하는 게요 자유당도 예. 네. 네. 대부분 뭐 박근혜 스,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 이거, 저, 잘못된 거다. 부정선거도 이거 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주장 안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시잖아. 그런데 제하고 닮은 게 많고, 공유하는 가치가 굉장히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 독자 출마해서 하면요. 제가 지지율이 굉장히 오를 거예요. 네. 오르면은 제가 범야권 그, 저, 단일화에 제가 아마 정점이 될 겁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아마, 어,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없는데, 러브콜이 없는데, 독자 출마를 선언한 순간부터, 저한테 많은 그게 올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전화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그, 저, 왜냐면 지금, 그, 전통 특히 보수층에,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거든, 지금요. 그분들도 다저 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마땅한 또 후원은 없고, 잘 됐죠? 제가 같이 뭐그 그럼, 그럼, 그럼 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국민의힘 최종 후보하고 제하고 다니라 해야 될거요 아마. 예예 예. 그렇죠. 예. 해야 예. 해야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최종 후보가 될지도 몰라요. 네.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왜냐 국민의힘 조금 뭐저게저게 아까 뭐제 2의 중국 좌파 정당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말. 그걸 누가 신뢰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 중국 공산당하고. 모유를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그각 사상이 뭔가 일치한 게 있으니까. 만일에 어떤 정당에저 제가 후보가 돼가 본작거리 그게 되면은 국민의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눈치도 빠르니까뭐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도 어, 가능성도 있어요. 예, 예, 예. 자 그래서요, 보면 국민 국민행명당이요 그 11대 공약을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 있는데요. 아 제가 봤어요. 예, 자오 많이 닮았습니다. 예. 제동님이 얘기하는 비슷하게 거의 다다 예, 다 있고요. 예. 그 세부적으로 더 있어요. 예, 예, 예, 예. 12대 공민에게뭐 이승, 이승만, 박정희 예, 예. 그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예. 원법을 지키고 4 차원 국민행동을 하는 식으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12 국민행동, 행동당에서 예. 수술을 같이 하자고 하면 어떻게 어, 아 제가 그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왜냐면은 결국 정권은 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뭐 제가 저제 개인적인 이익 불이 이거 따질 피, 그 필요가 없어요 정권 교체가 제일 목표고 이왕이면 제가 정권 교체 에 주행이 되면 좋죠 네. 예 좋은데 그래서 그런뭐 얼마든지 제가 저그 긍정적으로. 검토할용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예. 저 작년들 일자리는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실 때 반문 휴전선을 거기 저 반문점을 네 예, 예.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 예. 반문점을 거기를 평화의 공원으로 예, 만들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관각 그 평화의 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그 세계의 관광객들을 그 거기는 뭐 이렇게 첨정지역이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공연장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네네네네 네네, 네네. 국제회의장도 만들고 네 알, 알겠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 거기에 국제회의를 하고 또그 저기 공연장을 만들어서 젊은이들 그 일자리를,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재단을 만드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인규 중에 통일돼 버리는데 뭐그 평화의 네. 공원 판문점 그렇구아 제가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아 이게 전부 농담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 있잖아요 바로 통일됩니다 네, 통일돼요 그게 5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은요 통일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 일자리 있잖아요 통일되면 무궁무진하게 생깁니다 무궁무진하게 생겨요 아니 통일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통일이래 아그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 예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나가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 사실 예, 예, 예.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 같아요. 네, 네. 밤새도록 해도 아뭐 다... 아, 뭐, 얼마든지 질문하시어요 <웃음> 네, 제동님의 제도, 그 인지도가 네. 아무래도 이 기존 그 공영 방송들이 조명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 같은 거 또는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주류 언론에서요. 뭐 공영 뭐 지상파 방송 뭐 특히 뭐 지, 그다음에 지상 그저저저 저, 저, 저, 종편 그다음에 이제 신문 뭐 조중동을 비롯한 전혀 그제 그걸 잘안 다뤄요. 근데 제가 기자들도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왜? 제를 취재가 또그 다른 일로 막 보도한 적이 있고 인터뷰 한 적도 있는데 어 기자 개인 생각하고 데스크 생각이 틀린 거예요. 기자 개인 생각은 내 선언문 보신다고 봤대. 그리고 지금 그 출마 선언한 후보 중에 제 선언문이요. 그제 가치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담겼다는 거야. 다른 후보들은 없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어, 그리고 나중에 또 통하는 게 다른 후보들도 내 선언문을 좀 읽어본 것 같다. 좀 흉내를 내는 것 같다. 모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기사 개인 생각은 그런데 언론사 그 편집부에서는요 안 실어지는 거예요 왜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 거예요 언론들 왜 아니 언론들이 탄핵 공작에 다 부역했잖아요 사실은 탄핵을 부추겠다니까 뭐 제가 언론사 구체적으로 금융을 안하겠습니다만은그니까 자기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주장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지지를을 반드시 이걸 저벽을깰 겁니다. 안쓸 수가 없다니까 나중에 제가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를 안 써줄 것 같습니까 언론이 얼마나 약삭 빠른데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올라가요 아니면 제가 대통령이면 언론 거 죽거든 잘못하면 언론 계획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기 제가, 저, 제 주장, 그, 이렇게 펼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해서, 이시위나 이런 걸 해서 행동으로 좀 많은 분들 접하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저, 하는데, 근데 인지도가, 자꾸 인지도 얘기하는데, 제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내본 사람이라니까. 네. 굉장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 네. 아, 제가 저, 저, 저, 북한 무장 간접선을 제가 26살 때, 그, 도 한포 첫발에다가 객짐시킨 사람 아닙니까? 완전 신화적 전투의 거그 제가 주인공이에요. 그, 네. 전설적 리더십의 또주인공 그리고, 국방TV에, 제자랑 해서, 죄송합니다. 네. 해군 출신으로 제일 처음 국방TV 인터뷰 나가서 한 시간 동안 방송했습니다. 아, 제가? 국방TV 신동보 칩면 나와요. 아, 그래요? 인터뷰 제가 몇년 전에 했는데, 유일하게 해군 출신으로 한 시간 방송한 게 있어요. 왜? 이순신 제독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런다, 이거야, 내보고. 어? 신화적 전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 전설적이다. 그게 그 해군의 뭐, 그 4년 전에 낸 책이 해군의 리더십 교복문으로 저 작년에 채택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그 박근혜 대통령, 그 아무도 손안된걸 제가 그, 또, 그걸 많이 알려줬고 해서 국민 중에 그거저 박근혜 대통령 그림 그거 던진 사람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니까. 그 일부러 인지도를 의도적으로 려론에 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두루워서. 뜰까 싶어서. 근데 뜰까 싶어서 자기들이 들어와도 제가 안 뜹니까? 엄청 뜰 건데. 종교, 종원 좀 해주시죠. 이제 마지막, 매전말 좀 해주십시오. 매전말. 아, 매전말요? 뭐, 너무 제가 좀 말,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제 자랑 같은 얘기도 하고 해도 죄송한데 뭐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싫어요. 그리고 권력의 법칙 제가 책이 있어요. 그분이 권력의 법칙 제1그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위 사람보다 잘난 척하지 마라 이게 권력의 법칙 1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그 출시하고 의심양명하려면은요위 사람한테 보다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돼요. 그, 그, 그, 속성이 그래 속성이.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잘난 척한 것도 없는데, 저는 뭐냐, 소신껏 이야기 한 건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난 척 했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정치는, 자기, 그, 셀프 프로파간드에요 자기, 그, 장점을 스스로, 어, 그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하면 정치할 자기 자,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치가 기질이 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 저는 어,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제 존재 자체가 국민들한테 자랑으로 어, 그 국민들 자부심의 중심에 딱서 있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아, 대통령만 봐도 야, 저 사람 신 어, 대통령 나왔구나. 아, 어, 이고 오늘 어, 넥타이가 바뀌더니 어, 멋있네. 어, 저, 저 사람 나타나면 우리가 기미 좀 나. 어, 자랑스러워. 어, 이렇게 국민들이. 어, 자부심을 가, 가지시고 어, 살판나게 신바람 나게 어, 생업에 정정당당히 열심히 할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충분하게 그 보상을 받으시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웃음> 네, 네, 각자 방송 마무리 하시고요. 마무리 후에는 예, 기념사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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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유튜브 연합회 초청 서로 나 번째 초청 인사로 심동보 전 제동님 이번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신 심동보 후보자를 모시고 기자회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흥분되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자회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그 분과 같은 우리 아스팔트 애국 국민들의 바람과 같은 그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개혁시켜 나가고 바른 정상의 국가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바람 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면서 또 후원해주신 우리 정 예, 예, 우리 애국자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맹호부대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히 또잘 사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그 심재동님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